여보세요? 어 어디야? 집이지 나와 술 먹자 음, 술이야 나돈 없어 너뭐 맨날 돈이 없냐? 야그 사명 있지? 거기면 뭐 주식 느낌이 좋아요 뭐 저번에도 그 소리 했다 아 이번엔 진짜라니까? 군대에서 번 돈도 다 거기다 받았어 하여튼 오늘 못 나가니까 다 해보자 알겠어 아.. 좀안오르냐 다음 소식입니다. 삼영홀딩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. 삼영홀딩스의 필러 라플 라플렛이... 와, 나 이제 삼영 다 어야 나와 술 마시자 아씨 내가 살게 짠, 짠. 야, 웬일이냐 얘가 술을 다 사고 맨날 돈 없다고 쟁징대더니 그니까 아 먹고 시작하죠 오 상쾌한? 센스 있는데? 오늘 술은 상쾌하니 사는 거다 왜 상쾌한? 사형 주식 딱 사는 거 모르냐 니도 몰라? 응. 뉴스좀 보고 살아 아 상쾌하니 거기꺼였어? 몰랐네 나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삼형이 하는게 되게 많더라고 응. 뭐 Q1 알지? 그 식품 브랜드 거기도 거기거고 자동차 뭐 컴퓨터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 만드는 계열 수도 있고 야 그리고 내가 얼마전에 썸탄다고 했던 누나있지 그 누나가 나한테 어반미에서 무슨 비건 선크림? 그런거 줬는데야 그것도 개쩔어 여 야, 진짜 야야 완전... 야, 완전 신났네 그니까 러 됐고 됐고 삼형이라고? 나 전에 샀던거 같은데 오! 야, 엄청 올랐는데? 야, 좋겠다. 나도 삼양홀딩스 사둘걸. 야, 얼마 벌었냐? 하... 아, 또뭐 보여줘야지, 내가. 보자. 응? 음? 야 그렇게 안 쳐다봐도 돼. 왜 그래?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. 내가 다 알려줄게, 나. 뭐야? 왜, 얘는 색깔이 파란색이냐? 그니까. 야, 너 사명 아니고 그 라면 파는 회사 거 샀네. 맞네, 그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렸나 보다도. 뭐? 를 라면 만드는 식품 회사로 착각하시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. 삼양홀딩스는의학 화학, 패키징,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. 혹시라도 이름이 같은 기업끼리 헷갈려서 주식을 잘못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8시 뉴스였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...